영화 명대사 네 개를 똑같이 모사하시오. 음? 영화 명대사를 똑같이. 오케이 이거 쉽다. 나리! 나리! 날속고 가라. 날속고 가라. 안 똑같았어요. <웃음> 자.